w o n 달려라 방탄 연수에 와우 아, 일가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이1 년이네요 제가 서울 상경한 날짜가 2 0 1 1 년인데 벌써 아, 0 년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야보 이천1년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 6월4일에아 우리 같이 왔죠 거기, 거기 제가 9월 달에 왔죠 아9월달아 후배네 아, 후배네 흐 <웃음> <웃음> 서울 올라온 에로 <웃음> 세개 프로그램을 거쳐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모든 프로그램은 개인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웃음> 아, 게임전. 첫 번째 정보 검색과 게임을 거쳐서 타자라 아, 게임으로. 아, 몸풀기 하나요? 아, 아, 몸풀기입니다. 아, 몸풀기. 진짜 타자. 왜나요나 타자. 아 지금은 얼마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 600은 넘었었죠. 아, 아 600? 600? 6로을 <웃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리더 형이 700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8, 900타자 옛날에 속기사 준비했을 때요. 네. 오, 그건 <웃음> 이제 사실 그머 사실 루머긴 로머. 한데. 맞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감사합니다. 꿈이 이제 기자 형님들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네. 아. 이렇게, 이렇게 검색도 하면서 아, 이렇게 기자분들도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이게 말 맞아요. 보면서 이렇게 타 치는 게 되게 부러워요. 저는 있었어요. 그거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 번역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아, 바로 번역해야죠. 아, 아, 실시간으로 아, 그거는, 그래. 눈, 그거는 귀도 빨라야 되고요. 네. 귀야, 귀가 머리도, 빨라. 머리도, 머리도 빨라야 되고. 귀가 어떻게 <웃음> 빨라야 <웃음> <웃음> 노트북이 어려워 타자치기가 그렇지 노트북이 쉽진 않아요. 아 진짜 아까 실려온 것 같아. 낮아가지고 야 항상... 여기 점수에 따라 간식 먹을 그... 수 있네. 보셨을지 모겠지만입에 인식카드를 준비아 먹는 거 좋아요. 자사다 준비됐나요? 아 됐어요. 네? 야 뭐야 손도 부시고요 다들. 나 진짜 느린 디아 이거 진짜 초장떡 기주 이게 들어가야 돼, 이거 자꾸 이거. 자갑 <웃음> 자. 시작. 시피스바를 누르면 시작합니다. 네. 준비 시작. 오예 <목소리도> 이제 <목소리도> 오케이 오케이 느낌 좋아요 지금 느낌 좋아요 아, 느낌 좋아요. 아 옛날 생각난다. 느낌, 느낌 좋아요 좋아요 텃바 터마. 아아 낯가리라는 말이 뭐야? 타자스라가 뭐냐? 아. 색임질. 아 좋았어. 아 잠깐만. 음. 오 잠시만. 아 단계 아. 돌입했어요. 아, 솔직히 6 단계는 좀 쉽네요. 나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어. 아, 나도. 이거 집중력 싸움이야, <웃음> 되러분야 끝났어, 정구가? 네, 끝났죠. 아아 아, 네, 끝났습니다. 아, 칠천사백칠십 점. 어, <목소리> 나쁘지 않아요. 끝났어요. 칠사, 끝났습니다. 칠사, 자, 끝났습니다. 오케이 겠어요 자, 저만사천삼백삼 점입니다. 만삼천이8팔 점입니다. 저 9,915 십오 점이요. 이만 천팔백팔십 점이에요. 이만 점이 어떻게 나? 야, 만만육백팔십 점이에요. <웃음> 아, 사 타이치지 마세요. 네. <웃음> 제가 모르고 점수를 못 보고 등록을 시켜 버사 가지고 랭킹에 보고 있어요. 지금 6, 6 랭킹에도 온다고. 랭킹 있겠어요. 랭킹 <웃음> 지금 7차 랭킹 올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웃음> 자, 8차 랭킹. 자, <웃음> 8000등. 자, 9000등. 아, 어렵다. 다4 0점으로 하시죠. 와. 영 우리 정국 씨. 핸디캡 넣어주세요. 야 이거 차에 애매할 뻔했아데야 <웃음> 아, 핸디캡 넣어. 사실 기분 아라이서 봤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연결이 돼요? <웃음> 아 연결이 돼요? 야 건방위의 마술사요. 대박이다. <웃음> <생각이다>. 야. 내가 사진 찍어도 되나?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건방위의 마술사. 같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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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어려운데2 0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일단 시작점은 알았요 정답! 아, 진짜? 2021년 1월 20일 진짜? 정답! 우와. 와, 야, 뭐야? 1번째! 나도 이제 어떻게 다 했어? 했어? 어떻게 했어? 했어? <놀람> 아, 아, 기념일! 아, 네이버에 기념일 계산기를 애용했네. 그랬구나. 와, 대박이야이정도 아, 이런 계산기. 오케이. 자. 야, 지민아, 너 잘한다. 아, 좀 하네? 아, 기념일 계산기가 있어? 아, 내가 아, 네. 알아야지. 아니, 난 구글에다, 나 구글에다 찾거든? 2021.1452년이래. 아, 뭐 어쩌라고 나는 8번 2001제라고 했더니 검색어가 하나도 없더라. 야, 근데 이건, 이건, 좀, 이건 좀 인정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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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네, 지. 안경팀 VS 김석진 팀. 우리가 어, 빨라. 나 한참 이거 블로그 포스트 보고 있었는데 아. 오늘은 정답을 아니, 알려드릴게요.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그러니까 나 이거, 이거 보고 있었는데 돌리다 보면은 여, 이렇게 사진이 나와있더라고 이걸 넘겼어요. 여러분, 저는 달려라 방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역대, 달려라 방탄을 몇번할 안해. 아빠르123와 대박이다. 오기 기나 달러방송을 쳐서 그냥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그거 하려 그랬는데. 1대1대1인가 오케이.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에피 14, 15, 0 16 달바구 사진전에서 세 팀으로 나뉘어 유닛 촬영을 팀에 했는데요. 이때 나뉘었던 음. 유닛의 세 가지 컨셉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뭔데? 아 이건 좀 걸리겠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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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아, 니 야, 이 잘한다, 핸디 어디서 찾았어? 나 네이버 오겠지? 역시 네이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달방 축구에서세 팀으로 나누는 게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려다 이때 던세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아, 이 많은 팬분들 지금... 진가 여태 선생님되셨죠 저... 아. 네, 네. 네. 이름 말씀하시고 정답을 드립니다. 아래! 저요. 오, 씨. 곰, 비, 혁! 와, 대박이다! <웃음> 우티쳐도 <이거 어떻게> <웃음> 아, 이거? 이 암이 누구죠? 이 암이 누구죠? 어른, 어린이네. 아, 이 정국이를 좋아하시는 이분, 아,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면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죠. 오, 곰, 비, 패 아니었어요? 곰, 비, 패. 여기 나오는데? 아냐, 바뀌었어. 턱으로. 턱으로 바꿨어. 아, 좀 약간 팁좀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잡습니까?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아, 진짜. 어? 하겠습니다! 확! 확! 확! 확! 뭐야, 뭐야? 뭐야? 아니야, 너 흥기 아니야, 흥기 아니야, 너. 야, 확! 자, f 피1십 이, 1십 삼, 발방, 스피드, 더. 정답! 네. 사교시 진거 아니야 저거? 진첫 번째 네. 어? 진 정답 뭐할 거야? 정답 진 사교시 일교시 국어 이교시 미술 삼교시 음악 사교시 체육 학교 시 뭐라고요? 체육 저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어? 네, 태양 씨. 일교시 국어 네 이교시 네 수학. 어? 수학. 수학 네가 하고 싶은 거한거 거 아니야? 네, 복 뭐? 어? 어? 잠깐만 3교시까지 찾았는데 1, 이교시가안 나와있어요. <목소리도> 정답! 찍어봐야지. 네. 1교시, 국어. 네. 2교시. 어... 아, 아 2교시. 아, 야, 아, 야, 야, 야, 아가요 아래. 아래 이 먼저 니다 1교시, 국어, 네.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한문. 그리고요? 제육홉 제이홉! 이이밥 먹기. 점심. 안 아, 안아 대박이다. 아, 지민의... 와, 대박이다. 우와. 너나 맞은 거 아니야? 제요. 제요. 제요 이름이 어. 저렇게 름답게 어, 들리는 건 처음이다. 후에는 됩니다. 야, 정국아 자, 왜? 정국아. 뭐야? 어, 아, 어, 제요. 총몇 교시의 수업이었고? 아니야, 오교 수도 있어? 제요. 정국 아니야야 아. 수 아니야, 전국. 아, 아, 총 5교시고. 네. 국어, 국어? 미술? 미술. 음악야음악국악 음악, 국악. 음악, 국악, 음악, 음악, 음악. 한문? 그다음 도시아 몰래 먹게 하고 5교시 체육. 아. 아, 여기 다 찾아잔데 나도 이제. 와, 거대 키보드 한클하네 그러니까. 아, 어렵다. 아, 맞추고 싶다. 넘선수 정답! 네, 정답. 그, 상혁이. 페이크 페이크 아페이티원 제일 먼저 시아합니다 어? 아, 티워... 내가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티원은 모르겠네. 아니... 음... 다 우리 팬분들이라 지금 T1에 대한 이런 <웃음> 얘기가 없어. <웃음> 우리가 없어. 아니 아니 누가 먼저 탈락한 건데? 제요. 에포트? 네. 아! 안해. 아! 아! 칸나. 아 찍은 건데. 정국. 정국 커즈. 아 칸나 아니면 커졌는데 아씨. 아나 달방 보고 있었는데 <웃음> 나왔는데 이제. 두 <웃음> 번째 문제입니다. 음. 자, 에픽116 아, 압병 환실에서 정국과 커즈를 떠서. 어드? 노곡 게임 최고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 아, 광고 타임이야. <웃음> 아포스 트의 주작 전국 최고 점수를 위해 주작이 되기로한 전국. 주작 농구 중인 전 전국이 옆으로 나가는 주장. 네, 어, 대요. 아, 나 먼저 했어. 빨리 해. 전국. 전국 273점. <웃음> 아, 아, 아, 어떡해, 와! 어떻게 어떻게 찾는 거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웃음> 아, <진짜. 웃음> 야. <primeira 웃음> 저게, 진짜 저게 바로 주작인구나 어. 아, 이거 어떻게, 기분, <웃음> 자, 어떻게 아, 네. 고. Well, 일단 무조건 달방이 네? 정. 려방에나 야, 근데 가부정을는을 했는데요. 부정이요? 네? <웃음> <웃음> <Lei> <웃음> <웃음> 설마 사진 찍어서 구글이 하려고 그러지. 아. 이미지 구글 점검으로. 야, 이제 네이버에 제이홉 박장대소 치고 앉아있다. 저게 무슨 편이었더라? 사진 편이었는데. 네. 정우석 박장대소, 제이홉 박장대소, 호석 박장대소. 단지로 박장대소. 박장대소를 많이 했냐? 아, 난뭐 항상 박장대소지. 인생이 박장대소예요. 저는. 아, 저렇게 아, 제이안 나와. 머리색이 저게. 언제야? 아,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추측해서 돌아가야 되네. 이제. 음. 저거 머리색. 음. 언제지? 보게 뭔데? 아, 나저 어디서 봤는데. 몇터에서 봤지? 나. 음. 영화. 에서 봤는지가 바로 정답이고요. 제요. 제요. 달려 방탄 34화? 어, 뭐라? 뭐라? 30? 네? 34회 봐. 34. 전국 전국. 네. 다시. 지민. 아. 지민. 33화. 어, 잠시 사라인인데이3사라인도바지 테스트 하 바로 걸렸 아, 사라바 걸렸죠, 감독사인 아니라 해고 나오는데 어? 어. 네. 저, 저 외국에서 찍은 건데. 뭐라고 지한 억울한 집이 이렇게 찍는 다 오, 어 <웃음> 어떻게 찾은 거예요? 아 씨. 어 이건데 이 편인데. 아오 지민. 네 지민. 나도 한 입만 줄아. 비인데 비 따져. 예? 비. 나도 한 입만 더. <웃음> 아. 아래. 아래. 나도 주지. 아 뭔가 입 모양이 이런데? 나도 한 입만 줄아 아니었어? 아. 정국 아 그냥 몰래 하나 먹을 걸야 찍지 말라고 <웃음> 아니 저저 지민 표정 뭐뭘 먹고 있긴 하네 아니 지못 먹어서 저런 거지 뭐, 저번날 왜... 얼굴에 그냥 부은 거예요 <웃음> 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아래 하나만 더 주지 그게 뭐야? 그것도 맞지. <목소리> 이거요. 자 아, 이거 치. 진... 오케이. Okay. 근데 하나만 더 넣어주지라는데. 아, 아 그래? 하나만 더 넣어. 하나만 넣어. 하나만 넣어. 이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형. 나 여기 찾았는데. <웃음> 찾았어요? 네. 하나만 더 봉지에 젤리가 몇개 들어 있을까요? <목소리> 지민 찌팀 1 3개 그러나 봉지에 1 2개 그래서 땡 바로 그때 호소하는 지민 하나만 더 넣어주지. 젤리 봉지가 잘했네. 진영, 정답! 정 와우! 와우! 자, 박상현입니다. 네. 데뷔 첫 1위를 안겨준신 미니에버 3집 태연연합합군 펜젤리 알림니다 아래! 아, 아, 아 제이, 영어로 제이, 쳤다. 아, 네. 2015년 5월 8일. 지민, 지민! 지민! 아, 지상파구나. 2015년 5월 5일. 정답! 뭐, 나는 머리가 빵통이라서 <웃음> 더위 이런 거 치고 있어. 그 <웃음> <웃음> 형은 썼지 진짜 못해. 왜? 방탄소년단 더위. <웃음> 그러니까 더쇼 1인데 그걸 줄여서 더위 적어야 <웃음> 제이홉! 귀! 제이홉 11장. 어? <웃음> 맞아, 뭐 그랬던 것 같아. 아, 아. 아. 습니다 자, 2에서시아너내 또... 꿈을 꿨어. 왜 이렇게 뭐야? 어, 11호. 지민! 지민! 아렉! <웃음> 아, 2014년 2월 16일. 아, 너무 아다 지민, 9시 22분. 오전 9시 22분. <웃음> 와, 죽이네. 아래아래 아래. 하트 소년다. 하트 소년단이 뭐. 자, 바로 자, 어? 어? <웃음> 저... 아, 음. 나 바로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요에서제시무엇 아, 저거 무슨 편이었아서뭐 했지 정말. 아, 이걸 이렇게 치면 안될거 같다. 형, 저서뭐 뭐 했죠? 아니, 아니, 아니. 저기 어디지? 발방 집 <웃음> 뒤. 어색을 하시라 그래. 야. 아 이거 뒤. 찐크 왜? 와 사진 너무 많아. 엄청 세세하게 올려 주셨는데? 아, 사진을 빨리 줘라. 아, 윤경은 왜안 나오니? 찜인데 뭐야? 무슨 무슨 뭐야? 아, 나 거의 나왔거든요. 너 보고 있냐? 아니, 아니, 아 비! <웃음> 황당 네, 저기 봐 아니, 뺏기고 그러지 말고 네 걸로... 아래 아래 분노! 네! 왜 윤경이 뛰는 거 없냐? 어, 아니, 어, 어 지민, 지민, 맞죠? 지민! 지민, 네. 지민, 지민! 황당 맞는 거 같은데, 황당? 괜찮 야, 씨, 찾고 있는데... 아 이거 찾고 싶어 어? 근까요 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아, 나 이거 자 같이 그, 가까이. 이,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 검색해야 돼요? 위버스에 올린 세이크입니다. 위버스를 검색하시면 다나오 위버스에 올리신. 안다 보여요. 안 돼. 아, 네. 저, 아, 저 검색해야 아닙니다. 돼요? 검색하셔야죠. 음. 검색하라고요? 위버스를 위버스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올리 셀벤카나 거기 때문에 다나니다 아, 그거. 세 번째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지민 슈가 정국 태형 슈가 아야 태형 슈가 태형. 진어가운데를못 네, 네. 어, 맞추겠네. 진? 네. 슈가 정국 진 RM 비 정국 아니야. 정국. 슈가 정국 아, 지민 정슈가, 슈가 제이. 네. 네, 네이 없는데 저기. 거게 정국이라고? B. 슈가, 전국 남준, 슈가, 태형. 아 a m j u n 게 u g a r t a i 요 Sugar, Tongue, Tongue, Tongue, Tongue, Tongue, t o n g 이 e Tongue, Tongue, Tongue, t o n g 아, 나그런없스 그러니까? 가. 아니 저걸아가있 아, 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리오스다. 남준형이랑 호비형 먼저 할수 있다 이. 아니 저걸 봐도 난모르겠다 아, 아, 저거 왠지 김태형이. 자, 아까 그러니까 정다 얘기할게요. 아, 네. 슈가, 슈가. 지민. 지민. RM 아렘. 네. 국제이홉 아주 네 번째를 아. 누군지 모르겠어. 아니, 호병 먼저 해야 돼. 다 어, 아, 다른가? 저게 사람이. 아, 이건 리버스 파드럴 거야. 제이오데. 모르겠다. 슈가. 슈가가 슈가. 확실해. 지민, 슈가 산 여기 있어. 슈가 정국 제이오. 제이오? 제이오 쉬워딥. 지민. 비. 와, 정국. 진짜? 야, 너 이리 와 봐. 아니야, 너. 와, 와. 저 슈가, 슈가. 정국, 와. RM, 슈가, 비 지민! 슈가, 정국, 제이홉, 슈가, 태형 슈가야, 두명 두 있었어? 아 이게 중국이었어? 내가 호비 형과 다 맞췄었어 호비 형, 호비 형. 형 진짜 왜왜 왜 저런 자세에서 형, 입술을 빌 형, 입술 너. 왜 이렇게 누래요 <웃음> 그렇게? 그래? 제이홉 입술 왜 그래? <웃음> 저거 제가 위버스에 올린 거예요? 아, 저 <웃음> 기억나. 저거 이, 저거 투, 일, 일본 투어 갔을 때, 거하게 한잔하거든요. <웃음> <웃음> 아미 뽀뽀뽀! 이래서 올린 거 같은데. 아, <웃음> 진짜 형. 아, 우리 술 먹고 있잖아. 위버스 안 하기로 했잖아. <웃음> <웃음> 형, 아미 많이 사랑하는구나. 아, 야, 근데, 투어가 딱 끝나가지고. 아, 근데 세상 우리 참뭐 별거 많이 했다. <웃음> 그까 그러니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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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우너 대단하다. 근데 야, 그래도 야, 그러니까. 저걸로 진짜 4점이면저 아, 핸드캡으로 근데... 4점도 대단한. 태 너랑 나도 뭐한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썼으면난추천 원. 사실 저도 진짜 컴퓨터 이거 검색 잘 못하지만. 네. 어... 친구는 그냥.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소스를 갖고 메를말씀요오이피크리요 어? <웃음> <웃음> 야, 나도 어묵 국물 한 잔, 오이피클 하나. 자, 여러분. 아 그런데 아 점수로 비 음식 먹을 수 있는 먹고 거거 거야 있어. <목소리> 어. <웃음> 뭐 <웃음> 먹고 싶어 민아 먹고 싶노 우리 재형 먹고 싶노 이런 거지 이런 어? 이런 아주 막다 사주고 싶지 소배뭐 먹고 싶노 재엽 알아 재엽 잘하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뭐 먹고 싶노 우리 태형이 뭐 먹고 싶은데 참치 주먹밥 하나만제 재엽 뭐 원해 <웃음> 예 <웃음> <웃음> 아니 한명은명 이점짜리 가능해 한명은 어? <웃음> 이점짜리 가능해 저 어, 꼬치 어묵기는될것 같아 꼬치 어묵 꼬치 어묵 오케이 아 그러면은 뭐야 내가 제 꼬치 세개 시킬게요 와. 어묵 꼬치 세개예 <웃음> 네. 그러면은 뭐하지 내가 어묵 국물 해야 되나 야 오이 피클 먹을래 <웃음> 너 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아니 어? <웃음> 오이 피클은 도대체 뭐라고 어울리는 거야. <웃음>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점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비싼 거 하나 또 시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 그렇지 맞지 맞지. 치커 떡볶이 저는... 가자. 어, 떡볶이 하나 주세요.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제가 이렇게 딱 시키면 되겠네. 아, 니 은근히 진짜? 오이 피클이 괜찮았어요. 저 뭐. 오이 피클 할게요. 형 그냥 국물해요 국물. 해요, 국물. <웃음> 오이 피클로 할게요. <웃음> 그냥 야. 형, 여기 끼지 마. 야 올림피클 효능이 대단하네요.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 왜? 뭔데? 그러니까 비타민C가 풍부하여 인형와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오이는 어, 생식 세포를 만드는 원료를 작용하여 비만인 사람이나 성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웃음> <근데? 웃음> 어, 굉장히 이런 어? 검색왕. 자, 여러분들. 어, 맛있게 드십죠아 이게 무슨 일이야? I'm breaking. 여기 u keep me on my toes, ready to go. y 오 u g e 한번 먹어 t 이 a y 이 i c k e r Hana w o m 다 n You got it. 가 m over. 이야 picker, I'm over. We p i c k e 좋아. <웃음>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죠 오케이. 넘어가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습니다 여러분 검광이쳐주죠 오케이! 달려 방 자, 저희 달려 방탄 연수의 두 번째 코너는요 내 네, <웃음> 댄스를 <저기> 맞춰봐야 니다재아 <웃음> <제이홉>. 어? 드디어 <웃음> 너의 시간이 <웃음> 왔다. 내 댄스를 맞춰봐. <웃음> <웃음> <웃음> 아니죠 춤이랑 <웃음> <오. 웃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웃음> 네. 저는 배우고도 없는 김 전문가의 춤을 보고 어떤 고이들 맞춰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죠. 근데 이거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누가 해 주시냐에 따라 중요하겠네. 아, 얼굴 다 가르친 거 봐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예?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뭐요뭐 뭐라고요? <웃음> 막 춤추신 <치신> 거 아니야? <웃음> 정답. 아이돌. <웃음> 뭐가 도시인데 계속? 진, 아이니즈. 아니 저게 안무를 하신 건 맞아요?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아, 그... 아, o 그 곡을 한. 아 제이홉, 제이홉, 다이너마이트. 기 wow. <웃음> 여기 카카 카는거 <여기>, <웃음> 아. 뒤지. 네, 네. 아니, 아, 그렇게 아, 싸비만 생각하고 있어. <웃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알았어요. 아, 오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감 잡았습니다. 이거 뭐 식은 죽 먹기 했고만 나한테는. 이제 네. 아, 이제 감 잡았어요. 오케이. 1번을 맞추고, 2번을 맞추고, 2번을 맞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진, 준비됐어요 네. 아, 당연히 안 됐지. <웃음> 아, 치면서 맞춰야 되는 거야? 네. 첫 번째. 문제 틀어주세요. 갑니다. 아, 아까는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이거는 한 바퀴 돌시네 <웃음> 진! 네? 아이돌. 맞아. 오프닝 왔을까? 자 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잖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래요? 아, 그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그그 아, 요두두 아, 좋네요 맞춰도 문제네. 아, <웃음> 아, 맞추기 싫어졌어, 아, 갑자기. 아, 맞춰도 문제네. <웃음> 댄스를 맞춰봐야 합니다. 재아 어?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뭐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뭐지? 진! 진! 진! 와, 아, 진! 진! 진, DNA? 와, 진짜? 와, 혀. 와, 대박이다. 혀. 안무 능력 뭐야? 미쳤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뽑아 분발하라고. 안무의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으이? 사실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것같아 팀장님. 잘해라. 잘해라 <웃음> <아래라> 앞으로. <웃음> 이제 진영이다. <웃음>